눈 수술을 하면은 절개랑 매몰법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페이스라인 성형외과에서 파워 매몰법이라는 수술을 받았어요 파워 매몰법은 눈꺼풀 안팎에 실로 연결해가지고 수술하는 방법이라서 풀릴 일이 진짜 거의 없고 어 일단 절개선에 어 절개선이 없어서 흉터 걱정은 진짜 안해도 되는 그런 수술 방식이에요 이렇게 눈 깔면 소시지처럼 이렇게 막 상처가 있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어눈 안쪽으로 하는 거라서 절대 흉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어풀 일도 없고. 그리고 이거 파워 외울법 하고서 수술 받고선 되게 엄청 자연스럽고 눈도 예쁘게 된것 같아서 요즘 예쁘다는 소리 정말 많이 들어요. 정말.